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요마미소의 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<웃음> 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해야 요 네, 오늘 벌써 1 1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저희 영상을 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두 번째 눈을 감고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, 그러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